유튜브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이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중국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전에 방송분과 오늘 자 주가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크리스탈부터 CKH까지 여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대장주가 되기 직전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접시 또는 사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주식시장에서 대장주를 거래해야 하는지 상승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를 통해서 이 사발이나 이 접시 패턴 완성된 형태를 한번 찾아보고 또 테마 기간이 앞으로 얼마가 더 지속될지 이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시형 패턴은 이제 요런 접시형 이 사발보다는 좀 낮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이렇게 넓은 이 길이를 가지고 있는게 접시 사발은 좀 비교적 요 폭이 작은 대신에 높이가 이게 큰게 사발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장 상한가 종목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대성 미생물 이트론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트론은 거래 정지. 요 횡령 배임 관련 주 요런 동전 주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성 미생물 4년 연만에 국내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지금 동물의학 관련 주 지금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해서 지금 사면상을 찍으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부품주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지금 반도체 죽 쓰고 있고 또 여러 지금 화학 뭐 철강 다 산업이 좀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죠. 현대 기아가 지금 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하위단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계속 호실적을 찍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상승했던 그 자동차 부품주 디센, 디젠스 18% 상승, 캐스텍 세종, SJM 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SJM. 우수 AMS가 작년도 계속 적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아, 호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336% 증가하면서 장 중에 26%까지 이제 급등하면서 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윗꼬리가 달면서 차익 실험 매물을 쏟아내면서 1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외 전기차 뭐 신기술 개발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 그리고 캐스텍 같은 경우는 적자 지속이지만 어, 1분기 실적 기대에 디젠스 같은 경우는 새만금 테마주입니다 얘는 그리고 25년 생산 목표로 리튬메탈 배터리 시생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그 중국 기업 주가 상승률 방송일자는 4월 7일 방송을 했습니다 이 조회수는 915회 지금 보시면 오가닉이 낙폭과대주로 찍혀있고 상한가를 간 날이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이 대장주로 치고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방송을 한번 했던 게 이제 4월 7일입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펀은 크리스탈이 이제 9배 pbr 보시면 0.3배 부채는 여기 있는 종목의 이 5배 정도 이 이스트가 5배 그리고 컬러레이가 5배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부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원대 수준에 있었고 PBR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제 가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이제 크리스탈, 그리고 글로벌 SM 정도가 이제 0.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퍼 자체로 보시면은 이제 윙이비가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CH나. 하지만 이 여기에 대장주로 표시했던 이유는 아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률을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요 대장주라고 표시를 했었던 요 대장주 상승률을 보시면 176% 상승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아니지만 업종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오면서 아까 그 접시형 또는 컵형의 패턴을 완성하는 종목들 확률적으로 이건 모든 종목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는 그것이 이제 그 고런 패턴을 형성했을 때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고 한달 만에 이제 17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가닉이 최고 3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74%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가닉이는 그 외의 종목은 이제 글로벌이가 18 로스웰이 뭐 5% 정도 상승을 했고 이스트나 윙이비가 뭐 4에서 5%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대장주 그리고 뭐 2등주 요 정도쯤에 집중이 돼 있지. 이런 2, 3등주나 꼴등주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들 종목의 현재가와 시가 총액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어, 현재가 그리고 현재 기준의 PBR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1000억원대에서 3400억대까지 상승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퍼는 2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PBR을 보시면 0.9입니다 얘가 과연 더 상승을 하면서 PBR 1배를 넘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볼재밌을것 같습니다 부채는 6%로 어, 6뭐 거의 무차입이고 오가니기가 2등주였습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아직 400억대 다이 400억대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기업 차트 확인 국내 상장 중국기업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뭐라고요? 신소재 아 신소재는 3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대주집은 39% 시총 3,400억 동사는 합성음모 플레이크, 합성음모 파우더, 음모 테이프들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품질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재무 실적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크리스탈 신소재,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짱대 양봉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긴 접시, 접시를 만들 이후에 요 접시를 깨트리는 어, 장대 양봉을 세운 이후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양봉을 세우면서 바로 음봉을좀 털어내고 다시 양봉 세우고 크게 많은 음봉을 다시 털어낸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이 어, 사발의 패턴을 완성시킨 이후에 다시 이제 포텐이 터진 어, 크리스탈 신소재 두 번째 중국 상장 기업은 오가닉 코스페틱 뭐라고요? 코스메틱! 대주주님은 22.4%, 448억의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해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해천약업을 통해서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피부케어 클렌징 제품, 여름용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영유아용 화장품 전문업체입니다. 22년 실적은 개털입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오가닉 코스메틱 일봉의 차트입니다. 지금 우하향 추세에서의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의 어, 상한가 양봉,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양봉을 세우자 마자 달려드는 음봉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아, 음봉이 계속 달려들면 매도. 음봉이 달려들지 않으면 매수. 오가닉 코스메틱 세번째 종목은 글로벌 s 대주지분 49% 시총 455억 재무실적 좋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글로벌 SM 일봉의 차트입니다 전에 고점 나이대까지 사부작되면서 올라갔지만 결국 묵사발이 되면서 하락한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다시 돌파를 할지 천원 돌파가 관건인 종목 글로벌 s 네 번째 중국 상장 기업은 로스웰! 뭐라고 웰! 대주지입은 주 35%, 시총 362억, 실적은 개털입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로스웰, 일봉, 바닥에서의 거래량 증가 좋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사부작 상승, 사부작 상승, 121선에서 닿자마자 꼬리를 내린 양봉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음봉에 눌리면서 바닥에 계속 눌려만 있으면 매도. 양봉을 세우면 매수. 로스 웰.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마지막 기업은 윙이 푸드 뭐라고요? 푸드 대주주 집은 47% 시총 479억. 세력이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이자 실제 영업자회사는 광동영업식품 육가공식품생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영유, 있습니다 중국식 베이컨 또 기타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실적 좋습니다 다음 차트 분석 어, 윙이푸드 어, 지금 거래량을 실리면서 어, 양봉을 세울 때마다 힘이 풀리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다시 거래량을 실리면서 어, 201선에서의 어, 힘이 빠지면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저점인 이 어, 바닥에서 원바닥 다시 투바닥에서 힘을 내서 다시 양봉을 세우면 매수 꼬리를 내리면 매도 윙이 푸드 여러분 중국 상장 기업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 필터링의 능력이 이렇게 큰 수익률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오늘 이 중국 기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장주가 이래서 중요하고 또 대장주를 잘 파악하고 선별하는 능력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이는 패턴들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유사한 패턴이 보이거나 또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런 그 기준에 맞춰서 선별할 수 있는 필터링 능력을 갖추는게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채널 시청자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유튜버는 주식채널 뭐라고